지금 400달러 초중반 아니면 500달러 가까이 지금 물려있는 우리 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작가 글리쌤입니다. 자, 자고 일어났더니 마이너스 20% 자, 테슬라 주가 하락이 있었죠. 나스닥 지수 4%까지 견인을 하는 꼴이 돼버렸어요.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거는 자, 주식 오래 한 분들은 뭐 괜찮고 저도 올해 3월 하락장에 단한 주도 팔지 않고 견뎌본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차트를 분석하고 기업 종목을 분석하는 거, 자 이거는 사실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거는 정말 기본이죠. 자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할 뿐이고 정말 중요한 건 이제 멘탈이잖아요. 모든 건 심리와 관련돼 있고 이 주식은 그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하고 놓치고 있는 게 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왜 지금 불안하고 흔들리고 있는지를 조금이라도 파악을 하면. 다른 일할 때도 자꾸 주식 생각나고 이런 거 내가 좀 차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가지 이유를 짚어보면 그만큼 우리가 몇백프로 올랐기 때문에 돈을 번 사람들은 이거를 차익을 실현한단 말이에요. 주식 시장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있는 일이란 말이죠. 눈이 내리고 여름에 더운 거랑 일치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S&P 500. 여기 편입이 안 됐기 때문에 기대감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이탈을 한다. 어,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건 주식 시장에 조금이라도 몸 담아봤던 사람은 알아요. 자, 이 지수에는, 자, 언제라도 편입이 될수 있다. 조건만 맞는다면, 언제라도 편입이 될수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자, 이것도 그냥 사실이에요. 자, 소프트뱅크 손정이 콜 옵션을 대거 매수를 했고, 거기에 이제 배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대량 매도를 하게 되니까, 자, 중간에 공간이 이제 뻥 뚫려버린 거예요. 프로그램 매도처럼, 이제 기술주가 아예, 가라앉아버린거죠. 우리네들 입장에서는 손정이 이 사람을 멱살 잡고 한번 흔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예요자 그런데 그사람이 이제 사업가죠. 돈 버는게 그 사업가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엄청난 리스크에 베팅을 한거예요 개인으로 치면은 실제 돈 없이 증거금 조금 하나 가지고 리스크를 엄청나게 뻥튀기 해가지고 베팅을 한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 열매를 따먹어버린거예요 이것도 그냥 사실이에요. 그리고 테슬라가 유상증자를 했죠. 돈이 없으면 돈을 빌리는거는 사업가로서 자기 능력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현금이 없으면 어딘가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현금이 없으면 자 끌어올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사업 망하는 이봉원도 어딘가에서 계속 돈줄을 끌어다가 사업을 하고 있죠 그것 자체로 그것도 실력이에요 자 위험요소가 지금까지는 주가가 빠질 때마다 순매수를 우리 개인들이 많이 했단 말이에요 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기존의 기술주들이 빠질 때마다 우리가 매수를 하면서 그걸 메꿨는데 자, 신용을 끌어다가 빚을 내서 한 사람들이 한계치에 다다르게 되면 주가는 미끄러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있는 거, 이런 신용 풀매수를 해가지고 밑에를 겨우겨우 받치는 사람들이 많은 거 이것도 굉장히 위험 요소긴 한데 결국엔 이것도 사실이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제가 뭘 얘기를 했죠?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했고 S&P 500, 편입 실패를 해서 기대감 때문에 조금 무너졌고 손정이 콜옵션 매수가 영향을 또 끼쳤고 자 테슬라가 유상증자를 받은 게또 트리거 역할을 하긴 했어요 신용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현금이 바닥난 사람들이 받쳐줄 수 있는 그 펀더멘털이 옅어지고 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이 그 테슬라라는 회사 그 본연의 가치나 어떤 펀더멘털이 와장창 무너졌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은 아니에요 물론 미래에 일어날 그 가치들을 너무 땡겨와 가지고 너무나 가파르게 올라 버렸기 때문에 거품을 걷어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커피에 휘핑크림 있죠 커피 위에 올려진 거 그거 하나 걷어내면 밑에 커피는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테슬라가 이 커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관건인 거지 앞에서 제가 언급한 것들이 어떤 회사의 어떤 그 뿌리 근간을 흔들고 있느냐 썩고 있느냐 그 차이를 내가 공부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살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1년 동안에 한두 달에 한 번씩 큰 일이 발생을 해요. 두 달에 한번 발생을 하면 1년에 한 여섯 번 정도 뭔가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긴다. 근데 이게 압축적으로 일주일에 모아져가지고 나한테 닥친다고 생각을 하면 엄청나게 불안하게 되죠. 근데 그게 1년으로 치고 2년으로 치면 은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크게 힘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한꺼번에 몰려왔을 때는 더커 보인다는 얘기예요 지금 400달러 초중반 아니면 500달러 가까이 지금 물려있는 우리 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자 하락세는 다시 시작을 할 겁니다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앞으로 주식을 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지금 담겨있는 돈이라도 빨리 꺼내서 어딘가에 쓸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바로 지금 손절을 하세요 그게 아니면 자 이번 기회를 주가 파동을 한번 내가 겪어보는 거 제가 확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주식을 할 때는 사다리를 오른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사다리를 오른다는 거는 자, 기관이든 세력이든 나하고 이해 관계가 다른 사람들도 같은 사다리를 이렇게 올라요. 자, 오르는데, 오를 때는 영차영차 영차 같이 힘내서 같이 오릅시다. 그러는데, 누군가는 그 사다리 끝에 올라가서 안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 사다리를 갑자기 걷어 차는 경우가 있어요 모두가 좋을 때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식은 기술이 아니라 멘탈입니다